삼겹살을 구워 먹어서 여기가 내부가 지금 이런 삼겹살 먹은 뭐 흔적이 있죠? 저는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종이 를 깔고 먹거든요? 이렇게 하면은 내부 안에 세척이 조금 더 쉬워요. 이렇게 기가 막면서 닦기도 쉽고요. 그래서 종이 호일을 깔고, 어, 에어프라이기를 돌리시는 게 좋고요. 이제 여기 안에 내부 세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청소하는 방법은 일단 종이호일을 바로 들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버려주시고요 만약 기름이 너무 너무 많다 밀가루로 한번 닦아내시면 청소를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밀가루 이용해서 기름을 한번 닦아내주세요 그럼 이제 내부세척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이킹소다를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받고 녹여준 베이킹소다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한 10분정도, 5분에서 10분정도 돌려주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다 돌려졌거든요. 안에 내부를 한번 닦아볼게요. 키친타올로 내부를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요. 뜨거우니까 고무장갑 꼭 끼고 닦아주세요. 약간 묻어있던 거는 이렇게 뜨거울 때 닦아주시면 이렇게 바로 잔해물들이 나오죠? 이건 이제 물로 헹궈내주도록 할게요. 짠! 드디어 에어프라이기 청소가 끝났어요. 세제 없이 닦아도 베이킹소다만 있어도 이렇게 청소 가능하니까요. 베이킹소다로 에어프라이기 청소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기즈부였습니다.